안녕하세요 천찬홀입니다 오늘은 추억 소환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레전드 보디빌더 방훈혁 선수입니다 방훈혁 선수는 1986년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차지했고요 앞전 영상이었죠 1993년 세계 보디빌딩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986년도 방훈혁 선수의 몸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 1986년 미스터 유니버스의 리뷰 영상을 링크를 걸어왔습니다 시청하시면 될것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박홍혁 선수의 영상 모음집이고요. 앞전에 소개드렸던 세전, 코리아선발전, 세계수권대 영상을 한대 모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체격을 가진 사람이 미스터유리아스되블록스보다는모스대 블록스터 유리모스 대 블록스터 리모스대 블록스터 유리모스 대 블록스터 유리모스 대적록스터 유리모스 대이록스터유리기스대 블록스터 유리모스 대블록스대표록스습니다모스대블스터유스대터유스대블록스대 1판 탕에출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도 3번이나 이판 탕굽에서 1위를 차지할 있습니다 <목소리> 운성군청소 <가운드에> <소설이 목소리> 30초의 경기를 결정면 중 just don't know. I just d 아 n t k n 데 w I just d o n 이있 n o w I just don't know. 안에 두 s 이 d o n 한 know. I just don't know. I just d o 이 선수는 가슴 부위와 팔 부위에 n 점을 가지고 있는데 약점이라 다리를 지금 이 선수가 60킬로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7 0로 이상 고 있는데요 제 시합때는 시만 빼고 지방를 빼고 나가서 현6 0만킬를 가지고 시합을 하습니다 저는 합니다죄송합 같아서 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합니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이급여선는에서아한국이를고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를했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에서 독일에서 독일에서 서 부의 장점이라고 부릅니다. 보 네, 선수는 밑반창에 비해서 엄을가지습니다이 선수는 다른 부의 근육도 많이 발달했지만 팔이라든가 간 특히 상체에 근육이 많이 발달한 수입니다정까지그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의 유리한 는 노력을 했으니까 d e n g a e n g d s